끝가그가봐요주억에 남아 있 는데, 당신 과나 사랑 하는건 하늘 도땅도알 아요. 당신 을 하지. 한번더 알아달라 그 눈물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걸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 눈물 말을 정인 봐봐요 가슴이 불어치는데 당신과 나는 어쩌자고 그 약속 잊었던가 한번더 d 아 na n a